네, 반갑습니다. 블루토스 엑시아입니다. 8월 1일입니다. 1일 시작했고요. 어 일봉 현재 보고 계십니다. 어, 어제, 어제는 좀 좋은 움직임이 의미 있는 좋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양봉 발생했습니다. 좀 확대해볼까요? 일봉 캔들, 그렇죠.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양봉 시작하고 있네요. 가격이 얼마 냐면은 9,400, 9,400 지지선이었고요. 저점들이 계속 높아가는 게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는가라는 브리핑을 저희 텔레그램에서 했었죠. 했었죠. 역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겟은 여기가 될 겁니다. 이전 이제 고점 도달하게 되는지 11K를 향해서 가게 되는지. 다음 타겟. 그래서 지금 현재 롱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아마 볼 가능성이 높죠. 채널. 아락가고 있는 채널. 음, 또, 있을 거고요. 채널에. 네 4시간 차트에서 한번 볼까? 4시간 용 차트에서. 전체 큰 틀에서의 이 채널. 몇 번. 다른, 다른 분석하는 사람들도 요건 다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요건 이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채널 채널에 이제 이 빨간색은 이제 미드 채널, 메디안 라인입니다. 메디안 라인. 곧곧다 닫겠어요. 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 수렴 형태를 벗어났고 좀 우상향 할좀 오르겠다. 이만큼이 그러니까 삼각형의 삼각형의 목표는 이만큼에서이만큼 하면 재볼까요? 보통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1대 1로 이렇게 놓고 이거 여기 요이만큼더 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할거예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일단은 고점이긴 하네요 11K 그죠 11,152달러 그 11,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는 아마 안될거고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직전의 고점이 그래서 11K 이전부터는 아마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요 가격 도달했는데요. 올라가는 폼이 이 가격은 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죠. <웃음> 요거 한번 참고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봤던 임펄스, 임펄시브 웨이브 1, 2, 3, 4, 5 해서 1파동이 나온 거라면 지금 현재 조정 2파동이 저쯤에 안겠잖아요 아직 무효가 안, 무효화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1, 2, 1, 2된다 A, B, C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A, B, C 조정, 조정파동 지금 여기가 3이 우리가 계속 끝난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야 여기 다 끝났어 이미 이제 4파동이 38.2%로 짧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파란 색깔 바꿔 1, 2, 3, 4, 5한 1파동 나온 거야 어떤 거야 앞으로 진행되는 5파동에 1이 나온 거야. 이런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조정 2파동 지금 나오고 있는 건3 진행되고 있어. 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될 거야. 한 16,0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돌파해서 오른 뒤에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봉으로 보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움직임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아직 아직 먼먼 먼 얘기긴 하지만 1 2 3 요게 지금 요렇게 삼파동에 어, 요렇게 재서요 재서 왔을 때 38.2% 여기 38.2% 조정. 이렇게 끝났어. A, B, C. 1, 2, 3, 4, 5, 해가지고 여기서 5파 이렇게 갈수 있을 거야. 자, 이 얘기를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5파동. 3파동이 만약에 이런 해석이라면 3파동 자체가 굉장히 연장파동, 연장됐었잖아요. 연장됐잖아요. 익스텐션. 3파동에 익스텐션이 있었기 때문에 5파동 자체는 연장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해석하면 한이 정도 목표는 아니면은 미달되거나 트렁케이션 미달되거나 아니면은 16,000 정도 다음 목표는 16,000 정도 될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롱을 그렇게 잡겠죠. 롱을 그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잡고 그다음에 조정가도 a b c 그다음에 올라간다. 이 얘기 아마 할 겁니다. 응? 할 거예요. 가능성이 이제 생겼죠. 요, 근데 요거, 어제 움직임만 가지고 그런 얘기 하긴 기 좀, 그렇잖아. 우리는, 아이, 니까 이번에도 또 기다리다가 똥대나? 그러면 또, 조바심 이또 생기다, 여러분들. <웃음> 아이씨, 나이. 아, 8,000 온대매. 8,000 온댔잖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엑시아노. 또 올라간다는 소리 하고 있어. 헷갈려, 막, 그죠? 헷갈려요. <웃음> 항상, 아이. 오면 사라 그랬지 오면 사 오면 온다고 그냥 올 가능성이 높지만 오면 사 하지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가만히 놔둘 거야 올라가면 또 사요 항상 사 사요 사세요 올라오를 것 같으면 사십시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4시간짜리 차트에서 뚫었으니까 산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목표는 여기 여기 여기 최대 목표는 아마 채널 여기 상단까지는 보지 않겠어요. 대부분. 여기 볼 거고 한 몇, 번, 몇 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 지금부터 한 7, 8% 정도는 더 올라가는 거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그런데 내려가면 어 그럼 어떻게 내려가면 어떻게 해? 내려가는 거지 뭐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지 <웃음> 안 그래?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스탑을 그러면은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세우면 된다, 이겁니다. 돌판 가격 지키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돌판 지금 이렇게 살짝 눌렸는데, 요, 요 가격 뚫은 거잖아요, 여기? 요 가격 뚫은 거잖아요? 한 시간 짜뚫어보면 여기 뚫은 거 같아요. 볼륨 한번 볼까? 아, 여기 볼륨을 볼까? 볼륨도 한번 보자. 아, 어느 녀석이냐? 이 제일 큰 녀석이, 요, 요 녀석이었네요, 여기. 그러면, 여기 뚫었네, 여기 요기. 요 때, 볼륨좀 나왔고. 그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잘. 그 별로 안 좋아. 지 여기 밑으로 깨져도 별로 안 좋겠다. 그냥, 요 밑으로 깨져도 별로지. 그러니까 그렇게 스탑 정한 곳은, 한 달을 베팅하면 됩니다. 오를 것 같으면. 그게 아니면, 진짜로, 톡 기다려요. 그게 아니면 기다린다.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넘으면 여기 갈 것이고요. 여기도 넘으면 그다음은 어디가 되1 1일키갈 것이고 그게 계속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여기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는 거는 솔직히 저항에서 사는 겁니다. 맞아요. 저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항에서 사는 사람은 뭡니까? 뚫고 간다에 배팅하는 거예요. 낮은 확률에 낮은 확률에 배팅을 하는 거고. 여기서 샀어야지, 그러면, 뚫을 때 여기서 사든가, 미리 사든가. 그쵸? 그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든가, 아니면 내려왔을 때 사든가, 뚫을 뿐 안다면 사든가.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넘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서 샀어야지, 그러면. 이미 근데, 우리는 <웃음> 맨날 이거 이렇게 두고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진행 하는 거죠. 이동 평균선은 1시간 차트에서 EMA. 1시간 차트에서 지지 이동 평균선 20일 EMA. 어우, 좋아. 그 다음, 50일. 50일짜리 1시간 좋아요. 4시간. 좋습니다. 아직 골든크로스는 안 왔지만 곧 나게 생겼어요. 호라지가 그죠?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일봉은 어떨까요? 어, 일봉에선 21일. 저항받고 있구나. 여게만 불, 만백 팔십오 계속 얘기했던 도달했고요. 요기 21일 지리동평률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정황 정하, 정하, 정하십시오. 요기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나는 올라간다고 라할 건지 응? 올라간다고 라할 건지 이 밑으로 내려오면 휩싸였구나. 아직 얘는 일봉상에서는 아직 방향은 아직도 우하향이긴 하지. 일본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도 우하양인 건 맞아요. 대략적으로 뭐 예상하기에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한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꽤 있고 방금처럼 뭐 여기서 1, 2, 3, 4, 5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한번 투자하는 거에 좀음 해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는 볼륨이 줄고 있습니다 볼륨이 줄고 있어서 아직까지 상승 예약이 하기엔 좀 그래요 여전히 그리고 더큰 그림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채널 뚫지는 못했고 뚫고 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지 올라가는 거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음... 조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채널 중앙도 못 넘었고 여기는 일단 넘어야 돼 제가 봤을때도 11p는 일단 넘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다가 볼륨이 조금 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볼륨이 이렇게 늘다가 또 이렇게 빠지면 또 이렇게 여기 bc x a 이렇게 <웃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한표 던지겠습니다 요거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저는 한표 만약에 던진다면 그래서 지금 뭐요 단기상승 단기상승에 표를 던져, 던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의 하락 조정은 진행. 진행. 그 다음에 아주 긴 관점에서는 우상향. 긴 관점에서는 우상향에 대한 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정리가 됐죠? 그래서 단기 상승. 중기 하락. 그 다음. 더큰 그림에서는, 으, 떡상. 떡상. 이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제 생각 정리했으니까. 기술 분석상으로는 뭐, 그냥, 돌파했으니까 좋다. 채널의 중심 못 넘었다. 4시간, 4시간 차트에서의 현재는 저항이다. 단기 저항. 만, 1 85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중요 저항에 도달하였다. 수렴은 돌파했다. 약 7, 8% 정도는 상승을 했다. 만약 돌파하면 한 7, 8%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응? 돌파할 때 볼륨이 좀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려올 때 매수 관점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내려오면, 내려오면 그래서 사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내려오면 뭐 이렇게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게 넥크라인이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 패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은 저 별로 별로 패턴 가지고서 매매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5시에 또 방송할 거니까 응? 그때 또 보자고요. 어떻게 돼 있을까? 시까지 5시까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웃음> 5시 오늘 지금 이게 1시간짜리 캔들이잖아요. 5시면은 한 대여섯 개 정도 더 진행되어야 되니까 별로 안 움직였겠네. 이렇게 돼 있을 것 같네요. 닿을 때 닿을 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닿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데 한번 잘 노려보시죠. 닿으면 이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기다리지 마요. 닿으면 한번 어 왜냐면은 이탈을 이탈 때까지 내가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 사면 여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닿았어요. 근데 빠져 그럼 빠지는 거니까 좀 빨리 빨리, 빨리 도망칠 수 있잖아요. 스탑이 짧아지지 기다렸다가 여기 닿으면. 그런 것들 매매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것만 좀 보십시오. 그래서 만1 8 0원 넘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지지선, 지금 이선 넘어가면은 밑에까지 다시 내려가는 거는 뭐 확정이겠지. 그래서 9,700, 사제다 써놨네요. 9,800부터. 넘은 데가 9,800부터 9,700, 여기또 돌파한 거니까, 이 자리. 이렇게 빼지는지 근데 이거 오늘 내일로는 아마 움직임이 안 나오고 한, 한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깨지면 주말, 올라가면은 한 2, 3일 정도 걸리겠지. 나 주말이래. 오늘 목요일이지. 뭐 아씨.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거 보십시오. 요, 여기 요기, 요기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오늘은. 넘어가면 자리가 나온다. 내려가도 닿을 때 롱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안녕. 안녕. 네.